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라이너스입니다. 외기 필터를 장착하러 갔었는데요 공구도 없고 해서 업체에 찾아가서 장착을 했습니다 외기 필터를 하게 된 계기가 플라스틱 카울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에어컨 항균 필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항균 필터를 교체하다 보면 벌레, 낙엽들이 먼지와 많이 발견된다는 게 외부와 연결되는 구멍에다가 필터를 장착해서 자동차에 마스크를 하나 씌운다는 개념으로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구만 있다면 자가로 카울을 분해한 뒤에 조립만 하면 직접 스스로 할수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자석이 고무 몰딩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필터는 완벽하게 막아주는 필터라기보다 꽃가루, 미세먼지, 모래, 낙엽을 한번더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상균 필터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심적으로나마 공기가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외기모드로 돌려보니 냄새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바람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지만 기분상 좀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차량 운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